네, 안녕하세요. d 비 r 스페셜 리포트와 함께하는 아무 말 대잔치 최고의 디톡스. 오늘 데뷔 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최근에 이제 벤처 스피릿 관련해가지고 스페셜 리포트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삼성전자 C랩의 혁신 전략에 대해 기사를 다뤘는데 오늘 그 C랩 출신이자 너무 잘 나가는 벨트 장수 <웃음> 벨트의 네. 강성지 대표님을 모시고 같이 스페셜 리포트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왔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웃음>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강성지 대표는 솔직히 진짜 예,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 진짜 지금 이력이 되게 특이해요. 일단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원래 의대를 갔는데 의대 가고 고등학교 얘기면 안 해주세요. 아 고등학교는 그 아주 훌륭한 고등학교죠? 어디죠? 네. 예, 민족사람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셨고 그리고 의대 연대 의대를 가고. 사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예, 그냥 뭐 평범해 보여요. 근데 이제 갔다가 대학원에 먼저 가셨나요? 그리고 공보 보건복지부에서 공보이 하셨죠. 네, 공보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끝나고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갑자기 삼성맨이 되시는가 싶더니 시랩에 가셔서 바로 나오셔서 이제 웰트라는 이제 새로운 회사를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대 나오고 삼성을 그러니까. 다녔기 때문에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웃음> 네. 아 이런 센스 이피속까지 네. 삼성 삼성맨인가요 이 아, <웃음> 피는 빨갛습니다. 아네 아, 아, 네. 네. 네. <웃음> 그래서 약간 의사 출신 <웃음> 의사 출신인데 삼성전자 에 갔다가 다시 이제 벨트를 파시는 이 벨트 장소로 네. 이제 다시 이제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벨트 같은 경우에는 벨트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제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님께도 이제 선물을 드려서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근데 그 이후로 나 궁금한 게그 이후로 좀 많이 팔렸나요? 좀 이게 효과가 있나요?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막 하면은 사실 선물이고. 대통령을 우연히 만난 거라고 아. 생각하시면 그거는 오해고요. 아 진짜. 네. 저희가 사실 삼성에 삼성에서 시작을 했고 삼성의 지원을 받는 것도 맞지만 스타트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비싼 돈을 주고 모델 막 현빈 뭐 공유 음, 음, 그런 모델을 음. 쓸 수는 없으니. 네. 저희 내부에서 마케팅팀이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 가치를 띄우기 위한 거라면 아 우리보다 높은 브랜드를 가진 누군가와 아 옆에 있으면 그 그렇죠. 브랜드 가치가 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 라고 판단하라고 작년에 음 사실은 대통령을 한번 만나서 드리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음 계획을 세우고 지금 그 얘기는 지금 대통령님을 마케팅에 이용했다 아, <웃음> 이런 아닙니다 이런 아닙니다 얘기 그래서 어, 뵙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아,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을까를 탐지를 하다가 아. 한 다섯 번 정도의 기회를 만들었는데 다섯 번을 뵀고요. 결론적으로는 아. 다 어떻게 자리가 잘 만들어져서 볼수 음. 있게 됐고, 음. 그중에 한 번이 이제 프랑스 대통령과 같이 보는 자리가 음. 한번 있다 보니까 음. 그거가 저희 브랜드를 설명하는데 좀 음. 좋은 계기가 될것 같다. 그래서 많이 팔렸고요. 네. 어, 음. 많이 팔렸다는 라 근거가 음. 실제로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보다는 음. 가격 저항이 낮아졌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아. 저희가 가격을 높이는 거 명품 브랜드에 준하는 정도의 가격 수준을 사실 처음부터 많이 음. 얘기,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냥 저희 멜트 자체 브랜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서 처음에 음. 시작했던 거 외에 네. 브랜드 가치가 엄청 브랜드 가치를 하죠? 사람들이 음. 같이 이제 좋게 봐주시면서 네. 백화점 채널도 입점을 하고 음, 음. 백화점에서도 파는 네, 거? 지금 창업하신 네. 지 얼마나 되신 거죠? 그러면? 어, 16년 음. 7월 7일자로 음.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방송하는 네. 시점으로 환산했을 때한 3년 음. 네. 어, 데이터도 되게 많이 쌓였겠네요 고객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좀첫 번째 출시했던 거를 기준으로 했어요 한다면는 음. 가장 오래 쌓은 데이터는 아마 한 2년 정도를 살펴본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 그런 데이터도 분석을 하시고 이렇게 좀서비스계에서 이용을 하시고 이렇게 활용도 하시고 하시겠네요. 그렇죠. 가장 그냥 가장 날것의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대한 데이터들을 음. 저희는 가장 최적의 솔루션으로 보고 있는 회사라서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확장 가능성을 살피려고. 그럼 그 벨트 창업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벨트에 관심 갖고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입사하기 전부터 입사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사실 시작은 음. 삼성전자 입사를 확정하고 네. 그 상무님 부사장님한테 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에서 헬스케어 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음. 담당자로서 음. 의사의 관점에서 삼성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지를 음.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음. 그 당시 의사 출신을 삼성전자에 영입하는 것도 되게 좀 특별한 네. 케이스였겠네요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삼성한테 맞는 처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음. 아이디어 중에 벨트가 있었고 네. 삼성은 워낙 에 제조, IT 제조에 특화된 회사고 네.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관리할 수 있는 생산체계와 유통체계를 갖춘 게 삼성의 강점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강점을 바탕으로 사실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만들어냈을 때 IT 제조를 헬스케어 서비스로 트랜스폼할수 있는 음. 어떤 고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던 음. 거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프로덕트의 제안으로서 벨트를 제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음. 워치에 비해서 벨트는 몸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 음. 음. 그 허리둘레나 사실 의사들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좋은 위치이기도 하면서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게 사람들이 편하게 쓸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벨트 스 뿐만이 아니라 뭐 이어폰이나 뭐 여타 다른 라인업들도 제안을 했었고 그 외에 이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같은 형태들도 제안을 했었고 근데 가장 첫 번째 해야 될일로서 우선 데이터가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데이터 필요하니까 네. 데이터 게더링 하는 수단으로서 벨트를 제안했던 건데 그게 이제 사내 벤처 과제로 채택이 되면서 음. 이제 제가 제 의지대로 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네,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웃음> 실랩이없었으면 지금 강 대표님의 인생이 되게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삼성 어떻게 됐 삼성전자 무선 사업에서 그대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거고 아, 아니면 시랩, 아니면 어어땠 삼성에서 나왔어? 떻게 어땠을까요? 저는 사실 삼성전자 없었다면? 들어갈 때그한 음. 5년 정도를 보고 들어갔었어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너무 솔직한데? 네. <웃음> 삼성에서 평생 있을 거라고 기 계획하기에는 저는 사실 의사를 포기하고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제가 삼성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삼성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 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열심히 찾아서 빠르게 배우고 한 5년 정도 안에 제가 그 다음 플랜을 짜서 나올 수 있으면 그게 삼성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방향일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입사를 했던 건데 그 계획이 실랩 때문에, 이제 실앱 덕분에 조금 더 앞당겨진 건 있죠. 안 그래도 이제 사내 벤처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제 스피노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사실 정말 잘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 키운 이런 벤처를 굳이 내보내서 내보내야 되냐 우리가 더잘 키울 수 있지 않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은데 사실은 시랩 출신 이제 스피노프 기업들은 이제 나가서 이제 그 C랩 출신이라는 게 계속 이제 홍보가 되면서 사실은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뭐 CS나 이런 데서도 매번 이제 삼성전자라는 시랩 출신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고 그래서 삼성이 되게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또 이렇게 홍보하는 데도 되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사실또 그리고, 또... <웃음> 그리고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장점만 그래서... 있다고 하기에는 음... 그 사내벤처에서 사실 장점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삼성 가기 전에도 창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창업하는 것과 사내벤처를 통해 스피너프 창업을 하는 것의그 차이는 좀 느끼고 있는데 장점이 많지만 그래도 그 사내에서 사외로 이제 나오는 그 스피너프 과정과 사내에서 인큐베이션 하는 그 과정들이 그 바깥에서 창업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데 결국 적응해야 되는 것은 바깥이죠 그, 그 충격들을 네. 완화시키고 네. 그 트랜스퍼를 가장 자연스럽게 해내는 그 네. 것들이 사내벤처가 좀 극복해야 네. 되는 집중해야 되는 숙제일 것 같습니다 네. 2호선만 타고 다니면서 이 벨트를 다 만든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 뭐 엔지니어들, 네. 그 다른 기업 다른 나라 기업 대표들 만났을 때다 음. 놀라요 왜요? 그니까 2호선만 타고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그 기반은 음. 삼성을 포함한 그 대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인 거거든요 이호선이 무슨 의미야? 무슨 의미예요? 이호선 보세요 이 센서 <웃음> 센서가 있잖아요 네네. 이거 로동단에서 만들어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아 만들 수 있고요. 아, 그런가? 아, 네, 설명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 버클은 어 성수동 그 귀금속 음 그저 거리 거리에서? 거리에서 만들 수 있어요. 음 그리고 가죽은 신설동 2호선의 그 가지에 처있는 신설 음 신설동역 그 신설동 가죽시장 이 있습니다. 음 거, 거기서 만들 수 있어요. 아 실제로 거기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같이? 네. 아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다. 물론이 패키지 이제 파주까지 가야 되니까 이 호선을 아... 타고 갈 수는 없는데. 그그그 아... <웃음> 네. 아... 그 서울에 사실 뭐 사람들이 사무실만 있고 음... 그냥 출퇴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곳곳에 그 많은 산업단지들이 아, 사실 산... 다, 그다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음... 파리든 뭐 저는 프랑스나 뉴욕이나 이런데 자주 가지만. 뉴욕의 가먼트 디스트릭트라고 있거든요. 음. 예전에 음. 옷을 만들고 의복을 네. 만드는 그 디스트릭트인데 거기에 가면 공장 하나도 없습니다. 음. 이미 그 생산 기지는 다 아, 무너진 중국이나 거고 들어와서. 중국이나 다른 데로 간 건데. 음. 음. 음, 우리나라는 아직 살아있는 거네요. 네. 그런 그런 면에서 어떤 도시가 됐던 이렇게 제조업의 아. 어떤 그 탄탄한 기반들을. 음. 작은 영역 안에 작은 그에어리어 안에 다 담고 있는 곳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완전 바닥부터 아까 2호선 시장들 다 훑으면서 정말 네. 고생해서 지금까지 이제 멜트를 일구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에 있는 기업이나 이제 뭐 일반 대기업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런 거 해보라고 너무 좋다 이렇게 추천하실 만 하세요? 사실 어떠세요? 추천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조언해 줄만한 내용이 있다면은 추천해야 할, 당연히 추천하고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어야 하는 거죠. 뭐야, 음. 뭐 어차피. 만약에 삼성에 계속 있을 게 아니고 본인의 어떤 그 비전을 실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음. 시랩을 통해서 시랩의 프로그램으로 본인이 그 시작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는 너무 좋은 기회인 거니까 당연히 도전을 해보시는 건 좋고, 대신 이제 한 3년 정도의 시간은 엄청 고생을 아니요 오히려 3년 이후가 이유가? 고생이니까 네. 3년 정도의 시간은 행복할 겁니다 음. 그 정도로 내 사업을 하나 일구어서 내가 사장님 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아. 게 처음엔 사장놀이 하는 느낌으로 행복할 <웃음> 수 있어요 근데 음. 그 3년 동안 그 3년 이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음. 그 3년 이후가 아주 고통스러울 음. 거가 뻔하기 때문에 그 각오를 처음부터 각오를 하고 처음부터 단단하게. 나오시기를 네. 음. 마지막으로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어, 어떡하나? 아,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끝나는 거 같지만 다음 기회에 <웃음> 잘해주실 거요 <또 뵐게요>. <웃음> 네. 저번 달보다 살이 좀 빠졌네요 <웃음> 착용 시간도 좀 줄었는데 어쨌든 잘하고 있는 거 저번 달보다 아마 술을 덜 먹었겠죠? <웃음> 한두 시간까지 다 정확히 하고. 걸음수도 저번 달 출장 가가지고 응. 많이 먹었어요.